시장 모습 한번 보세요. 멋집니다 배를 로가임시아주머니시고 어, 음, 사람이 살아있 대게하고 강호동도 오고, 와, 정말 이 집에는 대게가 많다. 와, 역시, 대게가 엉금엉금 기어가죠. 와. 저희들끼리 안에서 야단 났다. 와. 음~~ 야는 까만 개도 있네? 까만 개는 정말로 처음 봤다 너무 홍게네 홍게 킹크랩이다 이야 집게를 전부 다먹었죠 어. 어, 세상에 전복 요거는 한 소쿨이 얼마예요 요거는 2만원 요거는 3만원 그래요 음. 여기는 3만원 요거는 2만원이래요 음. 아바깥이 저기죠 어. 시장는아 가리비가 가리비 시장 살아있는 맛이 나는 시장이랍니다 야채과일, 야채 오, 갖가지 야채들은 너무 야채. 싱싱하게 많이 있죠 음, 여주 여주를 가지고 뭐해 먹지? 피부 병 여주의 혼용이랍니다 냉차 구비자, 오미자, 새조개 흠... 음, 저랍니다 음. 멸치... 저도 여기에서 멸치 두박스 샀어요... 김도 있고요 기장에는 미역이 유명하죠. 미역, 다시마, 멸치, 기장 앞바다에서는, 시마바시마 미역, 멸치. 저도 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생멸치 사가 젓갈 담았어요. 저기 대본항에. 너무 맛있더라고, 된다. 예. 기장 건어물, 전화번호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택배됩니다. 아,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그래, 나는니까 네. 예. 아, 멸치 했죠. 대본항에는 기장 멸치가, 멸치가, 생멸치가 많이 나요. 5월 20일부터 멸치 축제한다고 써있던데? 네. 예. 20일부터요. 음. 예. 음. 예. 바가지 젓갈. 사진좀 찍을게요. 음. 사진좀 찍을게요. 와, 기장에 나는 바가지 젓갈. 시간이 오면 이렇게 바람이 살아있는 맛이 난답니다. 멋지다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음, 개 젓떡. 이렇게 각각의 젓갈들이 와, 맛있겠다, 그죠? Oh, uh oh, -huh.